그래서, 4가 남고, 아, 네. 그래서, 8로 나누면, 네. 그러면은, 그래서, 음, 6이 어. 남고, 네. 10하면, 음. 은 이제, 8이 남아서, 네. 이 수를, 958이라고 했어요. 근데 처음에는 네. 저희가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잘못 풀어서, 그러니까, 네. 음, 이해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. 음, 아, 그렇군요. 어허, 수, 선생님, 근데 저희 여기 궁금한 게요. 그 960이 1000이랑 가장 가까운 수가 맞나요? 혹시 요거보다더큰수 중에서도 가까운 수 있을 수 있지 않아요? 근데, 이게, 네. 더큰 수가 되려면, 여기 네. 줄여야 되는데, 그럼 네. 어, 일단 1080이잖아요. 아, 네. 여기서 2를 빼면, 은 1070. 안녕하세요. 건강한 신용소 구독자 여러분. 홀딩어 두달 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 영상과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.